국내에서는 슬라이딩, 슬라이딩, 되는 캠카를 찾아 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, 트레일러로, 캠핑카로 정식 구조 변경도 하였습니다. 이 안에 기계식 설명도 해주세요 여기, 여기 안에, 배터리가. 지리죠 예, 예. 640 안패야. 640? 산업용 640 안패야. 그리고, 지기쪽으로는 뭐죠, 이게? 자동 충전기하고, 인버터가 5kW짜리 내장되어 있습니다. 적재함 위에가, 물을 실을 수 있고, 물이 6마리 정도 실고, 그 다음에, 그, 태양강 2장이 들어 있습니다. 샤워를 할수 있도록 샤워 꼭지와 그 물이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도 충분합니다. 네. 네, 여기 높지는 않지만 은 네, 충분합니다. 네, 전기는 내부에서 어, 인입시키는 220 전기와 내부에 쓰고 있었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, 않도록 전기 컨트롤 합니다. DC나 AC로 전기를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. 주방 공간입니다, 주방. 조리 공간이죠? 조리. 편백과 미송나무로, 친환경으로 전혀 눈 쓰라림이라든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천연 나무 소재로만, 온목으로만 만들었습니다. 이곳에 있는 유압 잡기는 자동으로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유압, 유압으로 네개다 고여놨습니다. 어 밖에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차광망이. 이야 기가맥킹. 밖에 조명입니다. 아 밖에서 이게 테이블 놔두고. 네, 먹을 삼겹살에다가 네. 한 네. 잔할 때. 삼겹살에다가 세주 한잔탁할 때. 야간에 저 삼겹살에 소주 먹을 때 테이블 위에서 먹을. 지금 양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. 네, 좌우로 네. 쓸수 있도록 LED로 빼놨습니다. 예. 어이. 샤워실이고요. 기계는. 음. 이게 원래 이동기지국 차이기 때문에 에어컴프레셔가 있어서 어, 안테나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유압 모터펌프 유압작기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압펌프입니다. 이게 유압펌프입니다. 밑에... 손이 야지 네. 응. 이게 유압펌프입니다. 응. 이 펌프는 밑에 있는 유압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압을 공급하는 어, 에어를 쓸수 있도록 에어 커플의 약입니다. 여기에 뭐 다른 공구도 이용할 수 있고, 자체적으로 타이어 펑크 수리도 할수 있도록 에어를 쓸수 있는 컴프레셔입니다.